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스골프 이경몬 프로입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수직 낙하가 되는 스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낙하는 클럽을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동작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작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했었고 요즘도 이 동작을 활용해서 레슨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몸이 떨어져요. 이렇게. 몸 자체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몸은 위치를 지키면서 클럽만 떨어지면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위적으로 클럽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돌아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전이 불가능해져요. 그런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오지만 제대로 된 히팅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직 낙하와 회전을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 진행이 되게 되면 엎어쳐요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몸을 돌리려다 보니까 몸의 왼쪽 사이드가 돌지 못하고 오른쪽 사이드가 돌면서 엎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을 그래서 이 수직 낙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동으로 수직 낙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웃음>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포인트는 가슴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은 가슴은 대략 한 30도 정도 아래를 보게 됩니다 뭐 정확한 각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이 회전이 문제인데요 이 회전을 했을 때이 가슴이 옆을 바라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반대쪽으로 회전하면 가슴은 그대로 옆을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돌게 됩니다. 그럼 정면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가슴은 무조건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셋업 때 가슴이 아래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잡았으니까 회전을 했을 때도 가슴은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을 회전시키면 자연스럽게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럽이 떨어지면서 체가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슴이 아래를 바라본다. 자 그럼 이 가슴을 아래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정말 간단합니다. 백스윙 때는 어깨 회전이 아니라 가슴 회전, 혹은 복부 회전입니다. 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는 팔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어깨 자체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관절일 뿐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흉부를 회전시키게 을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는 지금처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게 되고 숙여진 상태 그대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혹은 자이 상태에서 복부를 회전을 시켜줄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깨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복부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미 클럽은 여기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명치는 아래쪽을 배가 숙겨들면서 명치는 아래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기만 해도 클럽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라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쉽게 인사이드에서 맞을 수 있겠죠 수직 낙하를 안 해도 인사이드 아웃스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확실하게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다. 좀더 확실하게 아웃사이드인을 없애고 인사이드 아웃스윙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백스윙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깨가 아니라 가슴을 돌려준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이 배를 강하게 숨겨주세요.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비디오로 정확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이 배를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등은 이렇게 말리면서 가슴은 더 아래를 보겠죠. 그럼 클럽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회전. 이렇게 되면 너무나 쉽게 드로우볼이 나와요, 지금처럼. 어깨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명치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펴지면서 백스윙가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아웃사이드 의 스윙에도 어깨를 두고 가슴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바닥을 훑으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좀더 낮아진 회전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명치가 바닥을 보게 그래서 회전의 축이 이렇게 잡혀있던 회전의 축을 오히려 더 아래쪽을 바라보게 회전의 축을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수직적인 회전의 축이 만들어지면서 클럽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평의 회전의 느낌이 아니라 수직의 회전의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탑이 올라간 상태에서 배를 숨겨서 명치가 바닥을 보게 만들어주시면 아주 손쉽게 이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팔은 수직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인하우스윙의 드로우성 구질이 정말 손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떨어뜨려주면서 경직을 하거나 스파인 앵글이 틀어지거나 혹은 과도한 어깨 긴장으로 인해서 잘못된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닌 오히려 어깨와 팔은 힘이 더 빠지면서 클럽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더 올바른 방법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직 낙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드라이버 스윙을 하실 때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도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공을 찍어 치는 스윙을 훨씬 더 쉬운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억지로 드로우성 볼을 만들려고 팔을 강하게 아래로 뻗어주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더 손쉽게 할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억지로 강하게 뻗어주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알아서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동작만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수직 낙하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백스윙 때는 가슴이 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 열풀, 훑터 지나가면서 회전 그 상태에서 쿠킹 자 그럼 명치는 30도 바닥을 보고 있는데 자 이때 배에 힘을 주면 은 자연스럽게 명치는 더 아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클럽은 자연스럽게 낙하, 낙하, 낙하, 회전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고 몸에 회전 잘 되고 공 맞아 나가고 자 그럼 지금까지 아주 손쉽게 자동으로 수직 낙하가 되는 예전에 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